와... 진짜 최고 최고 보통은 이렇게 좁아가지고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동네가 많은데 아, 아 재밌다 오랜만에 이런 다리 건너네요 안녕하세요 직사홍입니다 저는 지금 남양주시 수동면에 나와있습니다 정말 참 멋진 절경이죠. 우리나라 이렇게 멋진 전원주택 입지 정말 많습니다. 하지만 직접 살아보면 또 어떨까요? 마치 제 집을 찾는 마음으로 아주 꼼꼼히 둘러볼 거니까요. 영상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.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놓겠습니다.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. 진경 산수와 같은 전원 마을. 남양주시 수동면 전원마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. 구비구비 예쁜 산기슭이 정말 한 폭의 산수화가 따로 없죠. 내일 아침 창문을 열면 눈앞에 이 절경이 쫙 펼쳐져 있다니. 정말이지 상상만 해도 흥분되네요. 오늘 돌아볼 곳 위치는 바로 여기. 네 맞습니다. 예전에 MT 많이 온그 대성리 근처입니다. 하지만 요 근방엔 펜션이나 캠핑장이 잘 보이지 않더군요 딱 예쁜 전원주택들만 이렇게 일렬로 쫙 늘어선 상황 정말 다행이죠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것 바로 예쁘게 포장된 도로 산비탈을 깎아 만든 택지들은 대개 도로가 엉망이기 마련인데요 여긴 보시다시피 깔끔 그 자체 자세한 건 이따가 걸어가며 확인해 보자고요 또한 가지 경사가 비교적 가파르지 않다는 점 보세요 이정도면 걸어서도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각도죠 아하 물론 이렇게 조금 빡센 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양호하다 그 말씀 이번엔 산 아래 도로 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좁은 도로에 양쪽으로 늘어선 구식 건물들이 딱 정겨운 옛날 시골길 모습이죠 하지만 이게 웬걸 얼핏 보니 별별 게다 있네요 면사무소, 학교, 경찰서 뭐야? <웃음> 인프라까지 빵빵해 이거 이거 또 하나의 보물 발견인가요? 이제 다시 마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차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기더군요 대중교통 여기서 서울까지 바로 가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저 시내 나가는 버스 자주나 있을까 또 길이 무척 좁은 게 걱정이란 말이지 이 마을에서 교육까지 신경 쓴다면 살짝 무리인가? 그래도 초중고는 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경찰서, 면사무소는 확인했고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위치는 당연히 체크해야겠지 이런 시골스런 마을, 뭐 딱히 호재가 있을까? 또 근처에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곳은 어떤 게 있을까?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는 파악되셨을 겁니다.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함께 걸어보면서 확인해 보시죠. 본격적인 도보 여행 함께 시작해 보시죠. 자 보시면 길이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. 보통은 이렇게 좁아가지고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동네가 많은데 여기는 상당히 넓습니다. 한번 재볼게요. 아, 나 둘, 셋, 넷, 여섯, 여섯. 제 발로 한 여섯 걸음 정도 나오네요 미터로는 4에서 5미터 대형차 폭이 최대 2.5미터니까요 얌전히만 가면 무사 통과 가능! 그나저나 버스 노선부터 좀 살펴볼까요? 와 생각보다 종류가 참 많네요 이 마을 중심 상권이라 볼수 있는 마성역까지는 약 40분이면 닿는 거리 게다가 무려 서울 청량리역으로 한방에 가는 버스까지 이거 이거 예상보다 편수도 많고 다양해서 살짝 놀랐습니다. 하지만 여기가 이 마을의 메인 상권, 메인 스트림인데요. 길이 양쪽 1차선 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한번 막히면 은 인정사정 볼거 없죠. 그리고 인도도 이렇게 좁아요. 마을 진입로의 현실입니다. 뭔가 대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듯 하겠죠. 교통보다 더 놀란 것 바로 학교입니다. 세상에 여기에 초중학교가 다 모여있네요. 아무래도 면사무소 덕분이겠죠. 수동초, 수동중 모두 걸어서 충분히 등하교 가능한 위치. 하지만 고등학교는 마성역 쪽에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. 대형마트 당연히 기대하기 힘들어요. 대신 이 정도의 중급마트라도 있어 천만다행. 정 원하신다면 여기 마성역 롯데마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종합병원이요 이건 좀더먼네요 바로 남양주 평내동에 위치한 국민병원 급한대로 치과, 한의원 등은 면사무소 근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 아무래도 5,60대 이상인 분들이 많을 듯한데 이 종합병원 거리가 먼건 조금 아쉬운 대목이네요 와...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최고 최고 아 진경산수와 같은 전원마을 저절로 엄지가 올라가는 풍경 감히 진경산수라 이름 붙일만 하죠 지금만 해도 충분히 보물 같은 전원마을 하지만 앞으로는 더 가치가 높아질 듯합니다. 가장 먼저 GTX가 인근 마석역까지 들어오네요 와 대박 이제 마석에서 서울까지 20분이면 그냥 쏩니다 허나 문제는 착공 시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다른 하나는 제2외곽순환도로 이 마을 근처에 휴게소와 나들목이 들어선다네요 요것만 생겨줘도 서울 경기와의 접근성 지금보다 몇 배는 좋아질 듯 확리이 마을, 곰을 봤죠? <웃음> 야여기 진짜 예쁘네요. 아, 아, 재밌다. 오랜만에 이런 다리 건너네요. 아,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은 없냐고요? 365일 쉬지 않는 가평 아침 고요 수목원이 약 45분 거리에 그야말로 국민관광지죠. 대성리 유원지가 25분 거리에 있고요 가까이는 여름 피서지로 인기 높은 비금계곡과 유명 캠핑장들이 여기서 15분만 가면 나옵니다.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? 이번에도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점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.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거독립 만세!